제가 오늘 처음 비발디파크에서 보드를 타기로 했는데 장비나 옷이 없어가지고 여기 외부 업체에서 빌려가려고요 저희가 찾아온 거는 현금 결제 기준으로 장비, 리프트권옷 대여까지 해서 6만원이거든요, 4시간에 다 각각 야 돼, 네, 각각, 각각. 음. 음. 음, 우리, 우리가두 개만이네? 지 나 진짜 나 약간 이거 끌려 이거? 그거? 기다려 아프잖아 어우 네이 게어서난 오는 옷을 이렇게 빌렸고, 저는 헬멧이 없어가지고 헬멧이랑 곡을 같이 빌려서 5,000원이었고, 총 65,000원으로 장비랑 리프트권이랑 옷까지 4시간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 소노팩 가면 은 보딩 서비스가 있어서 강아지를 맡길 수 있는데, 저희는 언니가 보드를 안 타고 강아지 보기로 했어요. <목소리> 음. 그런가? 2층 카페 테리아 와서 설렁탕, 짜장면, 돈가스, 콜라 시켰어요 근데 나 손떨린다 많이 짚어져 지금 혈이 닿는 모든 게 나도 있어 쓸수 있어. 이거 먹고 한번못 타면 끝날고 중국으로. 한번 타고 중국 한번 가야지. 마지막으로. 4시 57분이고 4시 반 되니까 딱그 리프트 올라가는 거 막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타고 싶었는데 약간 아쉽게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뭔가 처음인데 생각보다 잘 타서 재밌었던 거야. 응. 만약에 우리가 그냥 넘어지고 못일어 그랬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언니랑 강아지는 이미 체크인 해가지고 쉬고 있어서 가서 놀려고 합니다. 이제 집에 개가 두마리서 음, 오잉 바쁘리. 여기는 강아지 동반 숙소라 그런지 중문도 있고 화장실도 조도가 낮은 환경이에요. 이게 지금 카메라에서는 좀 밝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 색감은 한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샤워 공간이랑 이렇게 있고 그리고 <웃음> 근로편에는 작은 방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밤에 온돌 방이어가지고 여기서 잠잘 수 있어요. 저희 이제 스키 타고 와가지고 옷 말려놓고 짐들 좀 놓고 놨고 여기는 엄청 작은 싱크대 있어요. 인덕션 작은 거 하나랑 작은 싱크대 있고 이거는 저희가 가져온 컵라면이랑 미역국 과자. 웬만한 게 여기서는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웬만한 거는 좀 사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커피포트, 컵, 그릇, 냄비 하나 이렇게 있고 이게 냉장고 있고 여기 엄청 비싸다는 방석 그리고 패드 여기 원래 다 비어있는 공간인데 짐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그렇고 이거는 강아지 웰컴 키트처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코백도 주셔가지고 간식 가방으로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그릇 밥그릇 수건, 패드, 그리고 이건 강아지 장난감 그리고 여기서는 다닐 때이 소모팻에서 제공하는 목줄을 사용해야 돼서 목줄도 줬어요 확실히 강아지 동반 숙소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곳 올라갈 때다 계단이 있고 애초에 좀 낮아요 <웃음> 그런데 계단을 안쓰고 그냥그러고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랑 TV 있고 여기 안에는 침실 침실도 애초에 침대가 되게 낮아서 올라오면 되고 여기는 스키장 뷰인데 스키장 뷰로 선택을 하면 2만 원 정도 추가를 해야되고 따로 이렇게 스키장 뷰 방을 선택했어요. 강아지! 아들이 <웃음> 오늘 완전 신났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두 개요. 그래서 침실에 있는 화장실이 고 그래서 수건이나 휴지 이런 거는 넉넉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 음. 소노펫이 <웃음> 진짜 여기 때문에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아지들이 편하게 놀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지금 저녁 먹기 전이고 또 바풀이 씻길 거라 나가서 한번 놀다 올려고 요 언니 마트하고 마트 가고 나 플레이그라운드 고 네. 이모가 해줄게. 손호석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강아지랑 같이탈수 있어요. <목소리> 강아지 씻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물론 돈을 내야 되지만 음. 네 지금 밥풀이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씻기려고 내가 챙겨봤어 아니. 천천히 먹어 밥풀이 먹어 오늘 아니 내일 오늘 12시 넘어가는 내일에 오빠 생일이어가지고 국밥 w mm h a u m 나 너네 타고 오면 추울까봐 스포 아이고, 갖고 온거와 근데 이거 피자, 피자 놈들... 그게 없다 씬으로 시켰어 나 남길까봐 너네가 뭐, 뭐. 배떡 체하고 처음 먹어봐 이거 먹고 체해서 무서워서 한 번도 안 먹었거든 약간 옛날 강정이 기가 막힌 느낌? 근데 배떡은 어렵떡 없어 그약국 있는데 야 매워? 먹을래? 왜? 매워? 응아파나 <웃음> 이런 어 영훈이가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나 피자 먹을 건데 와 이거 그거잖아 아니, 최애 떡볶이가. 나도. 나도. 나 신전 되게 좋아. 언니 신전 안 좋아해. 그 설정하는 없어요? 없어. 음. 이따 풀어줄게. 아, 이것 봐. 입욕제 같아. 한 번, 사, 내가 1번이고 2번이, 2번, 3번이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나한 n 먹어볼래 바나나 우유 맛이야 맞다 바나나 n is 멀미한다 응 이거 멀 y Masha. Yellow b o l m 도 m a s h 가 That 가 n e I 보 o o k I 보 o o k I book. I b o o 왜 I book. 왜레인보 k I b o o 왜 I b 보 o k I book. I book. I book. I book. I b 가 o k 야테스서 밑에 거 레인보우 하나 남았어. 떼야 돼. 야, 이거 뭐야? 음, 이렇게 끼고 자면 다음날 어? 뭐야? 아파요. 영상입니다도 아니야 감사합니다 누나 맛없겠다 그 어떻게 먹어? <웃음> <웃음> 삐졌잖아 응1시 음. 체크아웃이면 몇시 오십분 <웃음> <웃음> 우리는 체크아웃하고 바로 서울 가고 있어 일주일 만에 또 왔습니다. 여기 서또 오슬 빌릴 거예요. 오늘은이렇게 보라 색깔의 검정색 바지. 저희는 저녁을 먹고 타려고요. 아직 시간도 좀 남고 해서. 월요일이라 4시간 권 10시 반까지 타고 갈 거예요. 좌자장 제로콜라. 응? 어. 아, 그런 거. 잘 먹겠습니다. 모델한테 사이드가 다바고 있어. 그리고 김아퍼 주니어? 응. 이건 불루야거 그냥 와퍼. 파트로 치즈 와퍼, 그냥 와퍼. 그냥 와퍼. 저번에 먹은 거도 똑같은 했어. 그림은 <웃음> 맛있어 보여. 우리도 그림에 속아서. 에이바가 맛있잖아. 응. 지방이라고는 없는 완전 단백질 그 자체 맛 그치? 그조합이 맞춰 스피클 양파 근데 저거는 내가 진짜 못먹었어 짜잔 신난다 위에 있는 핫초코 먹으러 갑니다. 너무 <웃음> 저번에는 중국 코스를 못 와서 못 왔는데, 오늘에서 옵니다.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웃음> 너무 맛있어. 몸이 풀리네. o l o e a t h e e go h e e x a t d h e e o t h e e x p a t d h e n e t e